재료는 양파와 청양고추 파프리카 만 있으면 됩니다. 원하시면 오이를 넣어도 좋구요. 야매집부 야매식당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산 백종원표 만능간장으로 양파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장아찌는 우리집 반찬에 매일 올라오는 반찬이기도 하고 피자나 파스타를 해먹을때에도 함께하는 장아찌입니다. 장아찌라기보다는 피클같은 느낌의 장아찌? 만드는법 너무 간단해서 2분안에 끝내겠습니다. 재료는 양파와 청양고추 파프리카 만 있으면 됩니다. 원하시면 오이를 넣어도 좋고요 제일 먼저 양파를 먹기 좋게 썹니다.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칼 닿는대로 손 가는대로 썹니다. 다음은 청양고추 장아찌가 짜기만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. 칼칼한 맛이 있어야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. 다음은 파프리카 아삭한 맛과 달짝지근한 맛 그리고 음식의 색감이 중요합니다. 순서는 다 필요없습니다. 그냥 잡히는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제 끝났어요. 이게 다입니다.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맛간장으로 마무리합니다. 아차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. 냉장고에 레몬 한쪽이 있으면 넣어주세요.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. 요 청부 플래너 야매주부